한국영화 아카데미는 연출, 촬영, 프로듀싱, 애니메이션 네개의 전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기 작품을 만들고 싶은 학생들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고요. 정규 과정을 통해서 제작비 지원도 가능하고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신 현장님들을 모셔서 1대1 집중 멘토링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을 있습니다. 장편 과정은 결과적으로 보면 세상에 단한 번뿐인 데뷔작을 만드는곳 같아요 학교에서 지원하는 제작비를 통해서 장편을 제작을 하고 그 장편 제작을 통해서 개봉 지원까지 받게 되는 과정입니다 저는 영화를 전공하지 않은 학생으로서 영화에 대한 꿈문이 있는데 어떻게 접근할 바 또는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는 상태에서 한국영화 아카데미가 있어서 저는 하늘에서 내려온 무슨 구원의 동화줄, 밧줄 같은 거였고,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거였고. 아카데미는 영화를 꿈꾸는 사람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 때마다 제 자신을 다시 되돌아볼 때마다 제 자신의 어떤 마음의 고향 같은 곳. 한국 애니메이션 영화의 산실이고 한국 영화의 미래다. 1년 동안 잘 놀고 가시면 돼요. 아카데미는 그냥 그런 곳이에요. 영화를 진짜 네가 영화를 정말 좋아하는지 그리고 너한테 영화적인 재능이 있는지 아니면 너한테 그만한 어떤 평생을 끌고 갈 어떤 끈기 같은 게 있는지는 직접 만들어 보는 수밖에 없다 근데 만들 학교가 한국에 있다